일테 감전만 가능한? 정점을. 도대체. 도대체. 하이오 님들 자, 오늘 28일 7만 이벤트 있습니다 커뮤니티 커뮤 올렸죠 8시 네, 저녁 8시쯤에 할거고 챔프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챔프 자유? 대신 말파 들고 오면 오픈때아 맞다 보상? 안되겠다 형들 그 유튜브에서 봤던 거 써야겠다 저... <웃음>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 막상 게임에 시작했는데 아니... 율천고라며왜 율드댕이 있지? 자 일단 해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W 선만안 하고 히드랑 안 갑니다. 1코로 그리고 정복자도 말고 감전을 쓸까 고민 중. 아, 알리 개 빨라. 약간 이렇게 딜교만 해도 이득을 많이 본다. 어, 오공 실수했다. 아 근데 톱날 가니까 샌드? 나이스. 연파는탑 위주로 많이 도와줍시다. 오. 와! 아, 네. 까비 자연스럽게 내가 탑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렐리아가 힘들어 하니까 제가 그냥 탑 갑시다. <웃음> 어음다 힘들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잡겠다. 잡았다. 네. 아니 유미가 내려? 뒤져 그러다 근데 나 이거 캐리가 안될것 같다 느낌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이에요 히드라를 가면 표착 디, 표창 딜이 세짐. 그래서 히드라를 가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3코어부터 좀 신기해요. 1코어는 음, 이제 드락, 드락 아니면 자발로갈것 같아요. 아야 세릴도 안가 도니다막 대신에 이 빌드 장점은 딜은 잘 박히거든? 이게 요즘 탱커한테도 진짜 잘 박히고 단점이 딜이 아 뭐냐 탱이 좀안 돼요 그래서 4코어 갈 때는 밤끝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친구들 살짝 너무한데? 아 이거 죽을텐데? 아, 나이스... 아, 실수했다. 아, 불안하다. 여기 근처를 못 나가겠다. 와우 까비 근데 꼭 이런 상황에 정글 안왔더라네 아, 왜 이렇게 세냐, 루블랑? 그래도 암살자라서. 찮아요 어차피 후반, 르블랑구대이라랑 루블랑, 루블랑, 루 야 렉사이 한번나 오던가 <웃음> 그 <웃음> 렉사이 그컷 아군이 본인이 들기 못하는데 원래 그래서 르블랑이랑 제드 구도가 이렇게 잘 나와 초반에는 르블랑이 아예 앞도인데 가면 갈수록 제대가 이기는 구도라. 그래서 이 매치가 재밌으면서도 짜증나. 가다. <목소리> 거의 이긴듯 어이씨 깜짝아 수 없어. 야, 가자 해봐 나배드 유미킬이라서 너무 좋죠? 르블랑랑 이 게이득 그만해 렉사이 개새끼 저게 안 죽어? 어? 어? 그냥 이렇게 둘만 크면은 게임을 무조건 이겨. 내가 아무리 박아도. 근데 이렇게 둘이 지고 나랑 탑이랑 크잖아? 그럼 못 이겨.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반응속도 봐라? 자, 야속이안 무지네. 아우저사기챔 끝까지 간다. 에, 에. 너딱히 달려. 어 하게 했습니다. 너딱깨 달려. 카리. 네, 아무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녁 8시에 하니까 좀 이따 봅시다, 형님들. 일대 하고 싶은 챔프 하시면 됩니다. 바이. s t some time.